앞겠습니다앞기 응. 어디? 겠습니다 어. 앞으로 니다 어. 앞으로 같은 니다 들어, 들어. 어. 앞으로 가겠습니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다가고 있죠? 다앞게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가겠질거가 오오오 이제 쭉쭉 오! <웃음> 오 이렇게 거가뒤어가네요 이렇게 해네요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어쨌든 그럼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끼리> 안녕. 일단 어쨌든 잠깐요. 고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여기 다시 한번 <끼리> 여기서 여기가 이제 돼 있어요.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 갑자기 <목소리> 빨라졌어 어쨌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맵도 보여줄게요 하나 블루리 스탠프죠? 마지입니다 완전 <목소리> 파란색이죠? 마지막은 화산이에요 이거는 탈출하기가 꽤 어려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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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이어 사실 모이거는 와이어가 이거는 1 0 7개에요 와이어는 와이언 2개 승이고 이거는 모두, 모두 승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로딩 스카이 2매버에 모여줄거에요 그러면 안녕 뽕이었습니다 안녕 이고기 게임을 알려줘 아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쓴건 무엇일까요? 새로 일, 1 1 번. 동그란 네모 동그란 모양도 있고 네모란 모양도 있다 2번 2번 이걸 쓰면 잘 보이고 이걸 안 쓰면 잘안 보인다 정답은 3초 뒤에 공개 3 3초 남은 2.2초 남은 1.2초 남은 임의 기억나시죠? 2초 남은 1초 1.5초 음. 남은 1초 음. 1 남은 음. 0.5초 남은 음. 0 0.05만 원 정답은 안경입니다 저 안경 썼어요 음. 음. 오 됐어 됐어 이거 쓰던 이어캣 까질까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보여줘 그러면 안녕